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컨설턴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한 성공 포인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 포인트는 바로 유튜브 채널을 커뮤니티로 여기라는 것이죠. 시청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뛰어넘는 바로 창조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유튜브 채널을 커뮤니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동영상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란 의사소통을 하고 공감을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즉시 시청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동영상에 달린 댓글에 답변만 해주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댓글에 답변하는 것만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아닙니다 동영상 안에서 질문을 하거나 시청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장르에 따라 고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공감을 얻고 바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야 합니다 시청자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얘기를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유튜브 채널은 아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는 어디까지나 시청자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어디까지나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결국 TV랑 똑같습니다. TV방송도 시청자가 원하는 것만을 내보낸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의 의견을 참고로 하면서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시청자의 생각이나 니즈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뛰어넘는 창조를 해야 합니다. 내용이 좀 길었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세가지 포인트 중에는 첫번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과거의 노하우나 테크닉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바로 유튜브 채널을 커뮤니티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은 유튜브 애드센스와 유튜브에서 고객을 모집해서 바로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고 수익만 가지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모집해서 매출을 향상시킨다면 단기적으로도 매출을 올리기 쉽고 한 번만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면 자동으로 광고 수익 이상의 매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을 얻기까지는 솔직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채널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매출을 향상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1년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 몇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들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인 소득을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